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후 2년 9개월 만에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재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국 제2014-11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, 뇌경막하출혈, 뇌경막에 출혈이 발생하여 밀급장애를 진단받았고 이에 따른 후유장애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. 이후 장애진단일로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뇌수막염의 폐렴폐혈증으로 악화되어 끝내 사망하였습니다. 위원회의 판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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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애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여부 등은 장애 진단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 재해로 인한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애부위와 장애율, 직접사인과 장애의 연관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 쟁점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장애 급부금과 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비보험자가 1급 장애를 진단받은 것은 주치의가 비보험자의 장애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고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이후 피보험자가 지속되는 와상상태로 인해 발생할 폐렴 등의 합병증과 향후 환자의 수명 단축까지 모두 고려하여 장애 1급으로 진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장애 1급이 진단된 시점에서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책임이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